어, oh, no, no, 유해, 유해. 오케이, 오케이. 그랩을 했는데 이 사람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 주말이라 관광객이 이제 바나힐을 나 그랩으로 많이 갈걸 알고 예. 저분이세요. 예. 차 타고 저희가 좀 바나 바나힐을 가고요. 어, 이분 내일 아침도 예약했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 연락처 받아가지고 부를 거고 아침, 에 아, 내일 저녁이랑. 저는 야경이 좋죠. 예약을 하면 얘네들이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알기로는, 말레이시아에서, 그리고 태국에서 들었는데, 20, 어, 커미션을 20% 줘요. 그랩한테. 그래서, 짧은 거리 같은 경우는, 아, 정말 열받아요. 저 기사가 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짧은 거리는 그랩이 힘듭니다. 그리고, 짧은 거리에서 그랩 잡히면 되게 고마워 하셔야 됩니다. 기름값도 안나고이렇게 하시고요. 지금부터 한 40m 거리인데요. 그랩을 들어고 있는데, 이제 확실히 개념을 잡히네요. 미케 도시에는 신도시도 있고, 여기가 이제 구도시. 구도시에는 이제 시티 투어로 갈 때가 많이 있고, 뭐 박물관이냐, 뭐 한시장이어 그리고 뭐 환전하는 곳이라든지 쇼핑 센터라든지, 뭐 소비뇽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전체로 다낭 다녀봤는데요. 여기가 다낭이 베트남의 그제3의 도시, 세 번째 도시인데. 아뭐 동남아를 많이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여행하기에는 안전하고 또사람들 마인드도 괜찮고 어, 한국 분에 대해서도 잘해주셔서 좋은 도시가 아, 여기 이제 외곽이네요 네. 바나나 힐로 가는 아저 보이시나요 저 위에 뒤에 네, 저기 바나나 힐와저에다 저 저걸 지지해야지 아저 흙이랑 철근이랑 옮기려면 네, 저렇게 버스를 타고, 예 셔틀버스 와요. 천천히 기다리시면 타고, 이제 바나나의 케이블카 있는 데서 버 티켓을 사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케이블카 타는데요. 케이블카 타는데도 이렇게 멋있네. 와. 예 이제 표를 사야 돼요. 카르타운 아우시고, 건물 쪽으로 오시면, 여기가 이제 표 파는 곳이에요. 표 파는 곳인데, 인터넷으로 미리 구매하는 거를 권합니다 예, 사람이 많네요 예. 예. 이 안에 들어가서 표를사야돼 안에 그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끝내요 예. 줄을 크게 한줄하는게 아니라 예. 이거만 타는데 한 40분 걸린것 같아요 아 그래서 주말은 최대한 피하십시오 예. 아, 토요일인데 아, 너무 많네요아넌 뭐야 오 경석 꽤되는 손바닥다리 케이블카는 안 멈추고요. 천천히 가요. 그때 내려어야 되고요. 이제 다리 손바닥다리 보러 갑니다. 네, 보시면 이렇게 두 개의 손이 이렇게 받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명한 거 같고요. 네. 질쓸 때는 이렇게 지겨웠는데 막상 와보니까 좋네요. 손이 네. 부때요 <목소리> 와! 선수터다리기도는데요 <나버리도> <목소리> 와! 이것저것 하나 보려니까 구석구석 뭐가 많네요. 또. 저것도 많이 구석구석만 이재미게 많아요 네, 네. 이렇게 사진도 같이 찍어같아요 은근히 힘드네요 맥주 마셨는데요 네, 괜찮네요 우리한테 한 1500원 1500원인가? 아2 5 0 0원이네 2500원 데 네, 괜찮았습니다 네. 이것도 뭐 여기 한 3000원 이었는데 망고 네, 이것도 괜찮았습니다 이제 네, 프랑스 쪽으로가봐야겠어이 꽃에다가 맥주 이렇게 해서 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자세 맛있어요 맥주 마중에 계셨으면 거기 어, 기념품 네. 기념품 좀 약간 고급져요 가격은 약간 보시면 그 정도가 8,000원 정도 하네요. 이그 정도도 8,000원 하네요. 8,000원 수마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 케이블카를 여러 개 설치한 와저 산들. 어. 강원도 첫날. <목소리도> 저쪽이 첫 스테이션이고요. 두 번째 스테이션. <목소리도> 여기 있는 그 산들이. 야낭 시내에다가 이제 맑은 공기를 네. 보내는 것 같습니다. 자, 키어리즈 <웃음> yeah, how m e t 로 이상 되는 곳인데 <웃음> <것 같은데, 웃음> 날씨가 시원해서 와, 좋았지, 네. <웃음> 네, 이제 도착합니다. 2에 중앙이에요. 네. 막 퍼포먼스를 많이 해요. 디즈니랜드에서 하듯이 음악단도 있고 귀녀들도 사진 찍어주고 이렇게 마스코트 인형 비슷한 사람들이 와서 같이 사진도 찍어주고 그래요. 그래서 되게 활기찬 분위기 나게 합니다. 야, 오늘... 놀이기구가 있는데, 대부분이 전자오락기계. 아, 그래서 더 재밌어요. 이제는 노는 것도 놀이기구에서 디지털로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어... 여기다... 저희 게임들이 다 공짜예요. 와! 3만원정도 하는데 어, 3만 5천 원 정도 하죠. 와, 3만 5천원정도 하죠 와다공짜예요 그 위에서 이제 아래로 내려갑니다 되게 재밌게 놀려 갑니다 <웃음> 되게 재밌는게 많아요 오, 어른이나 애들이랑 같이 놀만한게 여기 안마도 되게 많아요. 한 500원 해요 6분, 네. 6분에 6분 500원 뭐 시간별로 이렇게 쉬면서 이렇게 즐길 수 있게 해놨네요 다시 또 아래로 내려간니다야 이거 게임기가 많네 아 초메 그리던 그 전자오락실 마음껏 공짜라는데 아, 1층부터 2층 3층 지하 3층까지 아 게임투 공짜구원 네, 이 케이블카까지 다 합쳐서 한 3만원 정도. 아, 괜찮네요.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아,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애들이랑 정말 재밌게 놀수 있을 텐데, 주말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5D가 있어요. 말타고. 그래서 4D는 안 하겠는데, 5D가 있어서 와봤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산 위에다가 야그 뭐 디즈니랜드 느낌 나게 하는데요. 스타벅스 마우스 도 있어. 와, 와. 야잘 와. 꾸며놨네. 와. 여기 예배당도 만들어놨는데요. 나 음. 지금 쉬고 있어요. <웃음> b <웃음> a 네, 들 a 기 바나나힐 정 t 에서 t 장 높은 곳 e s 성 n g is all. I 은것 같아요. 네. 네, 스님들이. h a t you got. I d 절이 있어. n 높은 곳에 a 이있 o u got. I don't k n o 아, what you got. I don't know what you n 여기에 그 맑은 산들의 바람을 다락시내에서 받아들여서 시그라마를 하셨고요. 여기 보시면 다 이게 거북이에요. 생각없이 올왔었는데 네, 거북이 모습이에요. 와, 이제 점심을 먹습니다. 어, 이제 내려가는데요. 한 2시쯤 됐는데 네, 점심 여기서 먹으려고요. 네. 가격도 뭐 그렇게 비싸진 않아자 여기서 먹고 가고 제가 시킨겁니다 어, 되게 잘 먹었어요 아, 25,000원 정도 들었고요 아아 아, 베트남식이 음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네요 네, 정말 잘 먹었습니다 이건 남아서 포장해 달라. 니다약 25,000원 정도 들었어니 하나로도 뭐 배가 차서 이거, 이거 포장해달라고 했어요 어, 집에 가서 맥주랑 먹을 뭐 거예요 가장 위에 있는 절 보이시죠? 네. 저기 가장 높은 곳 바로 밑에 있는 네. 식당이 네. 네. 맛있게 잘 먹고 왔습니다. 25,000원 들었어요. 저희가 식사, 음료수, 망고추 삽쳐서 여기 괜찮아요, 맛있어요. 어, 내려가는데요.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이 하나하나 건물도 잘 만들었지만 이 전체적인 기획을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거기, 프랑스 거기가 보면 새 거예요. 그러 약간... 여기는 되게, 낡은 느낌 날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관리하기도 쉽죠? 새 거를 해버리면 씻어야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더 낡은 분위기가 나서, 어, 더 좋은 분위기가 더날 거고, 아, 전체적으로 정말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가 고그 달렉트로 내려가는 케이블 니다 중간점에갈수 있는데요. 그냥 다이렉트로 갑니다. 저희가 호텔에서 8시 한 30분 전에 출발 했고, 내려가면 3시 될것 같아요. 아, 4시간 정도 보낼 것 같아요. 타고 내려갑니다. 야, 이거는 산에 지어놨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안 아, 그래. 저는 이제 그래블타고그래 아저씨를 기다려주시겠어요 그래아저씨 그 만나서 타고 갑니다 저는 이제 호텔로 미키.. 미키인가 보다 네. 가고 있고요 이곳은 저희 2시간 기다릴게요 네. 네. 그, 그, 그, 그럴 필요 없어요다 69만 동에 네. 합의를 받습니다 65만 동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3만원이죠 3만.. 원이죠? 네. 3만, 65만, 3만.. 3만 그냥 5천원 네. 도호얀 내부할 거야. 이분도 또 하게 될지 모르겠네요. 다낭의 그랩이었습니다. 다낭으로 맺어진 은연 그랩으로 매너지 은연 바나나 힐 투어였습니다.